머리는 살을 때 보자. 한 번! 아니 일단 잡싸보고 말해. 알았지? 한번 찍먹 해보셔. 왠지 본인이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할까봐 영업하는 것 같은데? 아니야. 그렇지 않아. 얼른 하자. 잠시만요. 뭐하세요? 아 이거 살 어느 부분 파내야 될지 말랑말랑한지 눌러보는 거야 지금. 살 있는 부분 찾는 중인 건데 뭐? <웃음> 노시는 줄 알았죠. 그거 아니거든. 뭔가 연필 깎는 기분. 나무 깎는 기분이야, 지금? 자,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일단. 그음 여기 깎여. 깎여. 연필 깎이냐고. 응. 음. 자, 일단 까보자. 깎이는지 안 깎이는지 깎여. 좋아. 잡지는 되게 큰데? 어, 아까 비주얼 쇼근데 이거 좀? 칼이 잘 들어가, 입어주네. 와우 너좀 그냥 나와주지 않을래? 얘야? 제발? 일단 살이 한 점이 나오긴 나왔어 아. 어, <웃음> 와중에 잘 잘라냈네 미안. 지방 같은 느낌이야 멀컹멀컹 한게꼭 돼지기름 먼지 기분이랄까? 다음 여기 뽈살 한번 걷어내 봅시다 그럼 반대쪽 살려주세요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<웃음> 생각보다 비주얼 쇼크야 이거 이유 아. 나. 리지 마. 살려 주세요. 잠깐만. <웃음> 정신 나갔냐고. 아, 어, 정신 나갈 것 같아. 정신 나갈 것 같아. 정신 나갈 것 같아. 정신 나갈 것 같아. 그걸 듣고 있는 내가 더 정신 나갈 것 같아. 나 나갈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일단, 여기 살도 좀도려내고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. 참치 먹을 수 있어? 어, 이거 판대니까? 참치 머리살만이라고? 너무 가시러이든거 아니야? 어? 아, 나 보지 말라고 그쪽으로 돌려놓은 건데? 이쪽 살이 더 맛있어 보이지 않냐? 응. 음. 저쪽 살은 못 먹는 걸까? 피 먹어서? 그래 보이지? 먹으면 은 비릴 것 같아. 그치? 확실히 달라. 얘 뭔가 색깔이 조금 다르지. 이게 처음에 한 거, 두 번째에 한 거. 원래 살이 이 색깔이어야 되는데 얘는 부딪혀가지고 아까 그쪽에 되게 스크래치 아 많았잖아. 이거를 단면을 이렇게 잘라 보면 알겠지. 걷어내면은 먹으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먹고 싶진 않다. 음 안녕. 그러면 이제 뭐 먹어야 돼? 여기 청수리 참치야 참치야 머리를 내놓아라.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. 기름 버 반지르르함. 이걸 중심으로 갈라주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주는 게 맞겠지? 오케이 됐다, 됐다. 콕콕콕콕. 한번 하니까? 참쉽쥬 벌려봐 그래 근데 네가 벌리기라도해보폴 해봐. 아리 집에서 올라오겠지? 아니 도리가 나갔어. 잘한다. 가. 니 <웃음> 응? 이거 뽑을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소고기 같아 꼭 살이. 나 지금 굉장히 불신는 눈빛인 것 같은데.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니 믿어봐 믿어봐 믿어봐 믿어. 알겠어. 날 믿어. 생긴 게 수고기야. 음, 여기 뼈가 하나 있는 거 같고 이 사이에 이렇게 살이 한 덩어리가 더 있다. 됐다. 음 찐막 쑥쑥 어나 걸리고 안 되겠다 걸레가 돼있어 <웃음> 빠른 포기 그렇지 빠른 손절 가장 중요해 끝 정리하자 어. 볼살 입천장 시간과 공은 많이 들였지만 눈 주변 살 뭐해? 이티 <웃음> 하지마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던 들이에요 이게 이제 익숙해졌어? 만지는 거야응 다음에 50kg 얼마나지 한번 보자 누나